What's your strength or weakness? 들의취업점 대해 코칭을 해줄 김코치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your English? 자신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외국계 기업 직과 취준생들의 취업에 대해 코칭을 해줄 김코입니다 제 목소리 어떻습니까? 잘 들리시나요?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 기업에서 4년간 인사, 총무 업무 경험을 하고 스위스가 본사인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에서 18년간 인사 담당 업무를 하였고 잠시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 산업을 하며 한국지사장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영어 이름은 제임스 맥힘이라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장들과 외국계 기업 인사 담당 임원들부터 팀장 및 실무자들 중 저를 모르면 간첩 소리를 듣습니다. 크크크 <웃음> 저는 외국기업 대표이사 협회와 외국기업 인사담당 협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채용지원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ASML 코이 등과 같은 유수의 외국기업 한국지사에서 직원 채용 시 저희 파트너인 북미지역 영어 네이티브 강사들을 직원 채용 영어 면접관으로 파견하여 영어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오늘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외국 기업 취업에 관한 코칭 중에서 실제 외국계 기업에서 진행하였던 영어 인터뷰 질문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영어 질문 사례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이시거나 졸업 후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영어 인터뷰 시 주의하여야 할몇 가지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면접관이 빠다 발음으로 질문을 할때 대부분 영어에 익숙치 않으신 취준생들은 당황하거나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I beg you pardon. 그러면 외국인 면접관이 조금 더 천천히 질문을 해주실 것입니다.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Do you have any questions?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머뭇거리거나, I don't have any. 라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한 회사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취업을 위한 머러베신의 깊이와 그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은 좋은 이미지로 남기 때문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으로, Tell me about yourself.인데 이때 대답은, 2-3분 정도가 좋고 성장 배경, 교육 자신만의 강점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많이 하는 질문은 What are your strengths w e a k n e s 이고 대답은 강점 4-5개 정도 지식이나 경험, personality, m o t i 지적인 면 등을 골고루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크 s 스는 자신의 치부나 치명적인 약점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단점이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성격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등등의 답이 오히려 좋은 점수를 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외국계 기업 영어면접 시 사용되었던 영어 질문들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협회 영어면접관 미슬리나의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으로 열번씩 따라해보세요. 처음에는 무조건 문장을 통째로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미슬리나 Please give me some examples of English interview questions. Would you please tell me about yourself? 자기소개를 해주시오 What's your strength or weakness? 당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What do you think of your English? 신의 영어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How did you come here? 무엇을 오셨습니까 What is your major subject? 학에서는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What courses did you like best in your school? What's your favorite hobby?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Why did you apply to our company? Please tell me about your part-time job and present company. 하트 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말씀해 주 What kinds of position would you like to have for this company?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고 싶습니까? How do you feel about working overtime? 현재 근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How much salary do you want to get? 보는 정도 로니까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your life?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s your future plan? 미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